안녕하세요 글리쌤입니다. 아, 오늘은 뭐 딱히 주제가 있는 건 아니고 아,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얀센 백신 접종을 해 가지고 지금 한 이틀째 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냥 집 밑에 잠깐 내려와 가지고 아, 그, 카메라를 그냥 켰습니다.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게 접속이 잘안돼 가지고 아, 다시 한번 라이브는 다음에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가끔 여러분들 댓글에 그 질문 같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 뭐 아무래도 제가 그 멘탈 관련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멘탈을 어떻게 잡느냐 아,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세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게 멘탈이라는 건 사실 타고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내 관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멘탈이 맨날 무너져 가지고 힘들었던 적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누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멘탈이 강했던 건 없어요. 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도 항상 뭔가 무너질 것 같고 뭔가 가라앉고 다운되고 자 이런 경우가 당연히 오겠죠. 로봇이 아닌 이상. 근데 그게 오기 전에 좀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 어, 스트레스가 있겠죠. 일하는 데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자,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제 풀지 못하면 이제 멘탈과도 이제 직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성격이 음한 가지로 규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활달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 무조건 맨날 활달한 사람은 아니고 맨날 톤업 그리고 텐션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소극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약한 면도 있을 건데 대부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너는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게 규정이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내 성격이 제대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 내가 많이 보여주는 그 면모에 따라서 사람들은 판단을 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은, 어, 음, 한번.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엄청 뭐 부지런하고 이런 거, 자, 부지런하려고 부지런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늦기 싫고, 자, 직장에서도 내가 한번 실수를 하거나 뭔가 주눅이 들면, 어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움츠러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직장 밖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다르다 보니까 이 괴리감이 커집니다. 근데 직장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으로 내가 낙인이 찍힌 것 같아요. 뭐 학교에서도 어.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직장 바뀌건 뭐 학교 바뀌건 내 성격이 남에 의해서 규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닌데. 남에 의해서 평가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아,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휴식하고 일하고 이게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 직장에서 그냥 나를 바라보는 그 성격이 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뭐 글쓰기도 있고, 독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주의를 좀 환기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다 보니까, 아, 내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구나. 어, 내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고 내가 이런 걸할때 진짜 기쁘고 이럴 때 몰입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때 있잖아요 사람은 음, 머리가 좀 환기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정말 봉착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 새로운 면모를 어, 발견할 어떤 기회를 어,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취업이 안 돼요 뭔가 퇴사를 했는데 다시 어, 이직이 안 돼요 그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근데 그문제만 계속 내가 매몰되어 있으면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나는 나고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나고자 낙인을 찍어요 물론 그 문제가 언젠가는 꼭 해결될 것이다 시간이 약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한데 그 안에 나를 너무 이제 옥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멘탈이 터진다 멘탈이 계속 뭐 다운된다 자 이런 거는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거를 통제하려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대부분 온다는 겁니다. 참, 저로서도 그래요. 이게 채, 자, 채널에서 채널 제목이 나를 바꾸는 시간인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이것저것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바뀌어야 될게 되게 많아요 저도 이 말하는 것 자체도 맨날 누구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이야기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항상 누군가한테 동기부여하고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도움이 되는 글을 쓰고 자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어. 보람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간과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건강에 오히려 신경을 못 썼던 적도 있어요. 뭔가 계속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언제 이렇게 살이 쪘, 어, 살이 쪘고, 뭔가, 어, 운동을 덜 하게 되니까, 뭐, 다리 관절에도 안, 자, 다리 관절도 안 좋아졌고, 어, 이런 거를 얼마 전에 막 느끼게 되다 보니까, 더제 어, 몸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네, 나를 좀 변화해야 겠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변화하는 모습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잖아요 이 채널에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보다 나은 게 없어요 이 채널을 보는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이 안 됐어도 뭔가 지금 실직을 해서 일을 잠시 쉬고 있어도 자 그것 자체로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그것만 지금 뭔가 해결이 안 된거지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은 점이 훨씬 많을 겁니다 저 또한 모든 걸 잃어보기도 했고, 망가져보기도 했고, 계속 고군분투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음, 항상 그렇잖아요. 이 채널에서는, 어, 뭐, 많은 사람들이 보면야 좋겠지만, 그런 걸 제가 꿈꾸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와, 8,000명 이상? 저는 스스로 대단하고, 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인기 없는 자기개발 분야, 어, 이 분야에서 그래도 8,000분 이상이 아, 구독자가 됐다는 거는 그래도 꾸준히 보고 있다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고 변화하고자 하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걸 통해서 이제는 저도 이제 변화에 나갈 겁니다. 어떤 분야든 도전하는 거, 제가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또 얘기를 할 거고 제가 못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대로 과감없이 보여주고 변화에 나가는 모습들을 한 번, 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틀 전에 얀센 그 백신 접종을 했는데, 다행히 큰 증상은 없어요. 아, 이런 것도 진짜 감사하고 어,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것들을 한번 음, 내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 있잖아요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으면서 정말 감사함을 제가 느낍니다 어, 이건 당연한 건 없다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거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도 저는 당연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어, 마음의 기복을 조금 줄이는 거어 그게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그 진폭이 되게 커져요 사람이 무너질 때뭐 비빌 언덕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 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감사함과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도전 의식 어, 저는 이두 개가 굉장히 조율이 조율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모든 거에 그냥 감사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루려면 어, 좀악착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어, 필요하죠. 지금까지 제가 채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어, 뭘, 어떤 메시지인지 알고 있다면 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거예요. 자 주저리 주저리 그 바람 쐬면서 그냥 이것저것 얘기를 한건데 어 다음에 라이브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어, 예전에 라이브 몇번 한 두번 했었나요 그때 책 이야기 하면서 굉장히 아,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선물도 드리고 하면서 어, 소수정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구독자가 한명이든 두명이든 상관없이 어, 제 채널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를 어, 그리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항상 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주말!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